오늘 바꾸는 미소 럭키 스마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 미소연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, 네, 스마일 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은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 첫 번째 미소 지으면서 본다 두 번째 눈을 감고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면서 본다 네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가 되겠습니다 네 리라쿠마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